예 네, 만족해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차량도 그렇고 네? 처음에 이제 컴퓨터로 전산 볼 때도. 아 네. 그때도 다그 전산에서처럼 다 이렇게 똑같이 확인을 했고요.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 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죠 고객님 네, 어, 저는 <웃음> 시간이 아까 그 사장님 시계를 보는데 네. 시계판에4시2개가있는거예요 네. 그래도 <웃음> 시계 잘못됐나? 그랬는데 아우 어, 제가 했는데 보니 진짜 아... 주변 지인분한테 추천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저희 주, 주변 지인분이 또 저희한테 차를 구매 안 하셨는데 영상만 보셨는데 또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지인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객님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영상 보신 거랑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한 거랑 좀 어때 보이세요?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영상은 영상, 좀몇개 보셨어요? 영상 좀 많이 좀 봤죠 아 많이 보셨어요? 네. 어. 영상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영상에서 어떻게 어 이것저것 확인해야 된다 아, 하셨아 차량에 거. 대해서. 예. 네. 차량도 그렇고 네. 처음에 이제 컴퓨터로 전산 볼 때도. 아 네. 그때도 다그 전산에서처럼 다 이렇게 똑같이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차 이렇게. 오늘 와서 보신 것 중에서 아 이거는 좀 좋더라 이런 게 혹시 좀 따로 있었을까요? 꼼꼼히 잘 봐주셔가지고 차볼 때? 예, 음. 본네트 열고 트렁크 열고 보통 이제 뭐 네. 본네트 열고 보는 척은 사실 다른 딜러들 다 하는데 그죠? 어, 저는 다른 딜러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예 아. 예, 예, 모르죠 예, 예. 아 저희 고객님이 중고차 구매가 처음이셔가지고 예. 아 제가 오늘 조금 아 차도 열심히 본게 조금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웃음> 다른 또 이게 비교군이 있어야 되는데 LF 소나타를 구매를 하러 오셨다가 비슷한 많이 좀 내려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뉴라이즈 소나타가 L.F. 소나타랑 조금 이제 시세가 비슷해가지고 네.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L.F. 말고 뉴라이즈로 구매하신 게잘 하신 것 같으세요? 예. 네, 만족해요. 아 네. 그러세요? 지금 뭐 금액 대비 뭐 연식 그리고 옵션 뭐 통풍 시트 워라운드 네. 뭐 뷰다 들어가 있어서 뭐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시거나 이럴 때좀더 편해서 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차 어느 정도 시운전하다가 저희가 지금 같이 아이의 아빠로서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도 좀 네.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차 구매하셨으니까 사모님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찾아주셔서 믿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연휴예요. 지금 이번 주는 월요일까지 그 휴무가 돼가지고 그 뭐죠, 공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가지고 연휴가 돼버렸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맨투맨 중고차로 차량 구매하시겠다고 예약을 하셔가지고 지금 고객님 만나뵈러 가는 중입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자녀가 두 분이신데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산타페랑 좀 올류 카니발 요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어 쏘나타로 조금 이제 다시 바꾼다고 하셨는데 제가 절단 전화상으로는 두 개를 이제 같이 한번. 후보 차량으로 놓고,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왜냐면,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좀, SUV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고객님 만나뵙고, 차량을 한번 골라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이랑 같이 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뇨아요그 와이프는 애들, 애들 때문에. 아, 애들 때문에. 그날 통화로 맡기고 어디 오신다고 셨어 일단은 저희 그 출고의 후기 보면 항상 나오는 그 전산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안에 환경 설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금액인데 설정된 네. 딜러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이거를 안 하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회해서 누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단지가 한1 0개 넘는 단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소나타 찾아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지금 소나타가 고객님, 천천. 그러니까 그전산망으로 보셨던 첫 번째 그 뉴라이즈 소나타입니다. 네, 네 한번 조수석에 한번 타보시고요. 뭐, 시동 걸릴 때 소리는 괜찮네요. 일단은 저기 RPM이 1 0 0 0 m 900정도 떨어져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컨셉이 나오고요. 국산차는 조금 떨어진 게 늦어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고요. 자, 이제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엔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제가 악셀을 밟을 건데, 악셀을 밟으면 이 RPM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디젤도 그렇고, 휘발유도 그렇지만, 1000 초반에서 2000 사이가 문제가 가장 많은 것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악상을 밟아볼게요. 제가 밟으면서 이 증상이 나오면 그걸 설명을 하면 되겠어. 핸들 좀 잡아주시고, 그게 저는 아마 뭐 호스끼리 간섭나는 소리인 것 같고요. 근데 원래는 안 나는 게 정상인데, 어디가 떨려서 지금 호스가 뭐 간섭이 나는 것 같아요. RPM 바늘 떨어지면서 충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느껴보세요. 조금 떨리죠? 응. 음. 컹한거 느끼셨어요. 다시 한 번. 요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 엔진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은 이런 간섭되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든 간에 안 좋은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다음 차랑 또 비교해 보실 거예요. RPM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울렁울렁. 음. 그렇죠? 요거 사실, 엔진 상태가 좋은 거는 아니 음. 네. 두 번째 엔진 컨트롤이. 이 엉덩이로 느껴지실 거예요. 음. 볼게요. 나름 조용하죠? 음. 미션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 앞에 헤드램프 모양이 그런저 아이디랑 비슷해요. 음. 그래가 지금 이거 이제 아까 보셨던 다크 그레이 색깔. 음. 색깔이 뭐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음. 거고요. 얘는 아까 차보다 시동이 훨씬 더 수월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제가 밖에서 한번 아까처럼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고객님 앞에 사고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일단 나와있기로 무사고 차량이라고 나와있었던 차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네. 펜다도 한번 보시고요. 돌린 거는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네. 네. 그리고 안쪽에 뭐 혹시 숨겨져 있는 평금 자국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란 펀치 자국이 남아있죠? 음.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뭐 깨끗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링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손톱으로 눌러보셔도 아까처럼, 엄처럼 아 이렇게 잔인하고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지는지 확인하고요. 저한 번만 아까처럼 집어주시겠습니 음, 그냥 여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동그랗게 설치를 하는 거 보이시죠? 얼마나 안 뜯었으면은. 예. <웃음> 이런 게 좋은 얘기죠? 여기를 열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마피답니다 예. 앞뒤에 사고는 없이 아주 깨끗한 차량인 것 같아요. 이제 운전하시면서 뭐아 이거 좀뭐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뭐 이건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 좀 세게 한번 밟아 보시죠. 이옵에 밑으로 차분내려 오고 음.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젖어 있는 게 아예 없죠? 음. 이쪽도 젖어 있는 거 아예 안 보이죠? 음. 이쪽도. 그래서 음. 이제 젖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으면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멀리도좀하 뒤에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서 오이 흘렀나를 실패하는 그래, 건데 어. 뭐 전혀 안 보이죠? 어.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객님 예. 갈때 안전운전 하시고 예. 차에 돈쓸일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예,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예. Thank okay. you.